아까 차에서 내렸을 때 차에서 딱도착해갖고 차에서 보니까 여기 근처에 가 대나무 밭이 있네요 일단은 특별하게 지금 여기 왔을 때 뭐가 특별하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일단 차에서 내렸을 때이 횡단보도라든지 이 도로가 근처에서 뭐가 특별하게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네. 일단은 이 교차로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 난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금 어 대나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제보자 분의 남친이 큰 사고가 나가지고 어 제보자 남친 사고란건 아니고 렉카 기사인데 여기서 큰 인명피해가 있어 가지고 어 그때 이후로 뭔가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공개롭게도 하필 응 와.. 와 잠깐만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 예. 남자 여자 얘목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러면 진짜 여기서 누가 따라붙었나? 어떤 망자가 진짜? 따라 저는 이제 본진으로 갑니다. 주차 중션 감지 열이상 발생하였습니다. 음, 일단 제가 여기 와본 것은 큰 기대는 안 하고 왔어요. 어차피. 솔직히 말하면은 어, 큰 기대 안 하고 왔고 그냥 들린 겁니다. 가겠습니다. 그냥 둘러보러 온거 그냥 말 그대로 다 쌉니다. 한 잠깐만요. 어. 2020 2년 2월 12일 위험한 방문 2탄 스타터 꼬 공포 방송 넘버원 no. 지금은 또마 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 파로미 o h 아. 여기서네. 이칼라고라고이라만이 칼을 만이서 칼을 칼을 칼만이 카라만, 이카만잠깐만이만만 잠깐만요. 어.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잠깐만, 들어왔다, 들어왔다. 더욱... 잠깐만요. 들어왔어요, 혹시? 들어왔다. 들어왔다. 여러분들, 스시야 준비. 잠깐만. 스시야. 어?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누구 있어요? 할게. 잠깐만. 누구 있어요? 어 아, 잠깐 아 잠깐만! 뭐야? 음, 잠깐 뭐 아, 잠깐 아지러워 잠깐만 어 누구 있어요? 할게 잠깐만 누구 있어요? 여 잠깐만. <웃음> <웃음> 그만해요.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 씨발 저기야 씨발. 제가 잘못 이거 발로 발로 모르고 눌렀어요 발로 발로 모르고 눌렀어요 발로. 아, 뭐, 잠깐만, 뭐야? 방금 뭐, 움직인 것같 잠깐만. 잠깐만. 어어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잠깐어잠와 아? 아! 잠깐만. 와 누르다 누르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어, 잠깐만, 죄송해요 뭐어 어어? 어어? 어. d o n 원자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저, 제가 무슨 해코지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여기 계시면 안 돼. 되... 잠깐만요 음, 음. 잠깐만, 난못 움직이겠어, 다리를.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 다리를 못움직겠어잠깐 uh,